이런 것들도 수저가서 관리 잘 되고 하면, 항상 이런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이거 어까요 이거 어떻까 이거 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요요 애니멀 로우TV의 이드요 이거 요 오늘은 저희가 3월 이거 어떻게 할요에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4, 5월 되면 뭐 산란기라고요? 네. 혼인색을 띤다고 하는데 그 색이 어떤 색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걸 또 잡아보도록 하고, 어 이미 태어난 치어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어들도 한번 한번 잡아보도록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예.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탐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어는 DK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진짜 날씨가. 보세요, 카메라로. 오, 아래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네. 예. 탐어는 오늘도 어떤 종이 잡힐지 한번 볼게요. 네. 예. 참, 저희 스텝 백구님 같이 오자 하셨는데, 다음에 같이 와요. 네. 예. 백구님 보고 있나? 소금쟁이가 잡혔습니다 소금쟁이요네 <웃음> 왕수천 근교에 최근에 그..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와. 막.. 카페거리 만난 얘기도 있고 아, 얘네도 그래. 포크레인으로 그때 한번 보셨죠? 예. 포크레인은 다 없고 있는데 환경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고기가 없네요 또 안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근데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일단은.. 잘 안보입니다 물들이 아 물고기가.. 피레미가 많이 보여요. 피레미요? 네. 예 없네요. 레이아웃 소재들이 지천에 널려 있네요. 이런 유전의 네, 꽃. 네. 아. 이런 이런 유목들. 멋있을 네. 것 같아요. 저 뭘로 톱으로 잘라요? 그래야죠.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네? 네?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이렇게 못 잡았을 것 같은데? 보호 아래 이렇게 하면 잡힙니다 아 진짜요? 너무 빠르네? 있네요, 있네요. 아 말이 아니잖아 야 다슬기를 잡았습니다 <웃음> 10개의 <웃음> 다슬기 <웃음> 물고기가 왜 이렇게 <개> 없지? <웃음> 잡았어요? <웃음> 네, 청을 잡았는데, 피레미, 꼬마 피레미고요 꼬마 피레미. 일단 이 시기가 지금 다 5월달이 대부분의 토종 민물고기들이, 대부분의 토종 민물고기들이 산란 시기거든요. 산란 발색을 제대로 내고 있는 시기인데, 어. 한번더 잡아보겠습니다. 어, 예. 네. 피레미, 꼬마 피레미 잡았어요. 자 이런데 보시면 수초들도 있어요 표정 수초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처음에는 이끼가 좀깨인것 같은데 이런것들 잘 씻어서 가져가시면 그리고 검영하셔야겠죠? 하시면 수조에서 또 예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자연에서부터 수조속에서더 예쁜 경우가 많아요 뭐 어, 이런애들? 네 보시죠? 예쁘죠? 네 이런 친구들도 잘 보시면 있거든요 이제 새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수저가서 관리 잘 되고 하면 항상 이런 상태를 유지할겁니다 잡았습니까? 어 잡았어요 크레미피레이 큰애들 엄꽃컷이 수컷, 돼가는 애 코끝이 빨갛잖아요 네 아.. 얘 잡았습니다 또 잡았습니다 또피름이에요네 이런 것들도 잘 세척하시면 좋은 바닥재가 되거든요 대신에 채집 금지역에서는 채집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우와 우와 다가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빨리빨리 네. 우와 선스수시입니다 빨리, 빨리. 와우, 어, 장난 어, 어. 아닌데요? 너무 예쁘다. 어. 완벽하게 산란 발색이 올라온 스코 피렌이거든요? 수커 개체들은 얼굴에 이렇게 추성이 나 있습니다. 돌기라고 하죠? 추성. 여기로 어, 이제 보니까 때 잡았던 몰게도 있어요 아... 잘 보이세요? 네. 몰게 무슨 몰게인지 공정적으로 못 참고 실행이 네.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신데 얘네가 수류, 물살이 빠른 데에서 살고 있고 그래고 점프를 굉장히 잘해요 체형을 보, 보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석자, 녹자이상의키우셔야 네. 되고요 네. 뚜껑은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 무조건 튀어나와요 음. 그니까 러 일반 납자로와까 오종은 괜찮은데 이런 피레미 이런 애들은 튀어나오기 때문에 발견이 이런 친구들은 뚜껑을 반드시 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이끼 이런거 잘먹거든 돌에 붙은거 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항에서 합사할 경우에 어항이 작거나 이럴 경우에 다른 친구들 눈 뽑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돌고기는 같이 사육 안하시는게 좋아요 야 이게 잡히네 바로 풀어줄게요 네, 네큰 피렘이랑 네. 나머지 친구들 그리고 이런거 풀어줄 때는 위에도 붙지 마시고 최대한 이렇게 물에 맞춰서 넣어주시고요그 네. 다음에 여기도 다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 잡은 곳에 풀어주셔야 돼요 예와 진짜 멋있다 잘가자 어, 보시면 이미 사, 4월쯤에 사단을 마친 목고기들은 뭐 여기 이런 수병대 모여있거든요 한번 어떤 고기인지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프리스텔라같이 어. 위에 안테나 있는 게납자라고가 친구들이거든요 음. 한번 볼게요 넣어볼게요 보이시나요? 안테나같이 음. 크리스텔라 리들레이같이 음. 이런 애들이 납자라우카고 플라나리아도 있네요 야 진짜 자연이 살아있다 나중에 리전하고 나 이친구나가 나면 이 친구들은 누가 될까? 이런 컨셉떤어 어떤, 어떤, 어떤, 어떤, 너는 누구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어 잘 가. 자, 어, 지금까지 왕숙천 지류에서 3월달에 왔던 똑같은 포인트에 와봤는데요. 어, 다행히도 피레미 그 수컷 발색이 정말로 뛰어난 그 피레미들이 잡혀서 상당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그렇 예, 풀, 풀 발색. 네, 예, 풀 발색. 네, 산란기에 딱 접어든 예. 그 수컷의 예. 발색, 호링색. 예, 상당히 예뻤던 이렇게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 포인트. 네. 마지막 포인트에서는 또 치어들이 뭐 어떤 고기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 붕어. 치어, 예. 그 간략하게 봤을 때는 붕어. 어, 그 다음에 어. 뭐납자로 바깥 친구들. 예. 어이 정도 보였어요. 나중에는 어, 저희가 이제 곧 이전을 하잖아요. 곧이전에서 빠른 시기 안에 저런 치어들을 한번 채집해서 과연 진짜 누굴까? 어, 네. 또, DK 말이 맞을까? 요런 컨텐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니? 예, 너는 누구니 컨텐츠. 오, 괜찮은데? 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왕수천 지류에서, 어, 애니멀로TV의 헤드. DK였습니다. 안녕. 바이.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TV.